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7일 밤 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1가구 1고가주택 계속 거주할 생각이 없다면 올해 매각하라 이런 알짜 세무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어그제 2020년 1월 1일이 시작되었는가 했는데 어느새 5월이죠. 어물어물하다 보면 금세 올해 한 해가 또 지나가 버리겠죠. 근데 이제 내년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또 사고 팔때 세율들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한데요. 먼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고가 주택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살것 같으면 어차피 거주해야 될 집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팔아야 된다 하면 정말 오래 안에 파는 게 어떻게 유리한지를 여기 짚어뒀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수택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보통 양도 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죠.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왜냐? 당연히 집한 채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과세라는 규정은 어 주택에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상가건물이 비과세 적용된다? 이런 건못 들어보셨죠? 주택에만 적용되는 게 이런 비과세가 있는데 어 그렇지만 세무전문가들은 의외로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냥 한채 있으면 세금 안 내면 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한 채인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이렇게 그 기준을 판단하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고가주택으로 구분이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이 또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2017년 8리 대책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거치면서 보유기간과거주기간이 보유, 옛날에는 보유만 하면 됐지만, 어떤 요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뭐투기과열 지구에 해당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 거주기간까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죠, 실제로. 어, 그러다 보니 비과세 판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더 짚어 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 1가구 어, 1주택 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어, 고가주택 인지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요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어, 이럴 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에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을 해요.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에 9억, 9억이 자9억 안되는 금액을 얘기하겠죠. 어, 고가주택은 9억원이 기준이다.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소득세는 일부 과세된다.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있네요. 매각 대금 중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을 매매 차익에 반영해서 과세 대상 매매 차익을 만들고 여기에 보유기관에 따른 장특공, 장기 공장 보유특별공제를 반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세금을 이제 매긴다는 그런 뜻이죠. 고가주택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구억 이하의 그런 1가구 1주택이라 하면은 아주 간단하죠 그냥 고가주택이 아니면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면 세금 안 내면 되고 과세 대상이면 조정 지역인데 예를 들어 뭐 거주 요건을 안 갖췄다든지 이러면 9억 이하라도 과세가 또 되겠죠 그럴 때는 어 정상적으로 매매차익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뺀거죠 그 그게 매매차익이겠죠 각종 필요경비 공제하고 어, 그런 매매차익 계산하고 여기에 보유기간 1년에 2%씩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것도 옛날에는 어, 2%가 아니고 뭐 어, 그냥, 통상적인 거는 3시계가 10년에 걸쳐서 적용하고 하던 걸, 물론 1가구 1주택이면 또 8%씩 그냥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적용하던 걸,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3%가 아니라 2%씩을 15년에 걸쳐서 다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 그거를 일반 주택 한 채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이제 그리고 나서 비과세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조정지역 주택을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구입을 했다면 2년 이상 보유 만으로는 비과세를 인정을 못받고요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최소 2년 거주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구억이 안 되면 2년 거주인 것만으로도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됐죠. 근데 2017년 8이 대책 이전에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어, 2017년 8이 대책 때 조정지역을 막 적용을 하고 이랬습니다. 거주요건은 조정지역에 이제 해당될 때 아니면 뭐두 개가 열지고 이런 거 적용될 때 그때 적용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 또 여기 보시면 고가 주택은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주 기간이 길어야 양도 소득세 이제 부담이 줄어들죠. 보통 고가 주택은 비과세 요건만 갖췄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양도 소득세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비과세 이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첫째 매각 금액 중9억은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만약에 뭐한 12억 정도 됩니다. 집이. 그럴 때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그게 첫째고요. 둘째 9억 원을 초과하는 비율의 매매차익은 과세는 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에 8%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해준다고 라 되어 있죠. 만약에 10년을 거주했다 어. 초과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었어요. 집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요 1억에 대해서는 8%씩 10년 거주했다면 80%를 빼니까 거의 8천원 제하고 2천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8%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을 해준다.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낮아진다 되어 있죠. 올해 매각하는 경우에 8%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올해 매각하는 경우, 올해, 올해, 올해입니다. 올 연말까지 팔 때는 8%씩 이렇게 적용을 받으려 면 뭐라 됐랬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팔 경우에. 8%를 적용을 받때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에 2%씩 공제된다. 2021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만으로 보유기간 1년에 8%를 공제를 안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팔면. 아까 계속 살 그게 아니고 그냥 팔 계획이라면 올해 안에 팔아라 이렇게 놨죠. 이미 10년 가지고 계셨다고 라 하면 장특공이 8%인 게 2%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보유기간을 1년에 4% 그다음 거주 기간 1년에 4%씩, 보유 기간 1년, 거주 기간 1년에 4%, 8%를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장뚜공 80%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와 거주를 10년 이상 이제 다 해야 이렇게 거주까지도 10년을 해야 80%를 다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했는데 1년만 거주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그럴 때는 만약에 2년만 거주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 고가주택을 오래 매각하면 장특공 80%를 다 받을 수 있는데 내년 이후에 매각을 하면 요렇게 나누어서 10년간 보유한 거 4%에가 40% 될 거고요. 거주 2년한거 4% 곱하기 2년 8% 합이 48% 요렇게만 공제를 받는데요. 10년 보유했는데 2년밖에 거주를 못했다. 내년에 판다. 48%만 됩니다 올해 팔고 혹시 뭐 2년 이상 거주에 따르면 80% 될게 이게 48%를 준다 이 말이네요 이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어 10년 전에 8억원에 구입한 이런 주택을 15억원에 매각을 할 경우 10년 전에 샀고요 8억원에 그걸 올해 15억원에 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췄죠 이집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2년 거주한 적이 이제 있습니다. 2년 거주했어요. 이 주택을 오래 판다라고 하면 단톡공 80%를 적용을 해서 어요 차액 15억에서 8억 차액이 총 얼마입니까? 7억이죠, 그죠 7억, 7억이 양도 차익이 났는데 어, 매매가 이제 9억까지는 어, 또 이제 비과세 요건이 되고. 어, 초과한 그 금액 그런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데 쭉 계산하면 830만원 정도 내면 된대요 내년 이후에 팔게 되면 장투공 80% 인게 어떻게 48%로 바뀌면서 양도소득세는 4780만원 정도를 낸답니다 계산은 제가 안 두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 세무사님 원종훈 국민은행 WM 투자자문 부장님이 계산을 이렇게 다해 놓으셨어요 <웃음> 1가구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2년은 거주했지만 추가로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내년에 팔면 832,4780 되니까 올해 집을 파시는 게 세금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10년 이상 가지고 계셨고 9억이 넘는다. 올해 파는 거하고 내년에 파는 거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파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뜻입니다. 세금을 뭐 알면 알면 절세가 되는데 모르면 그냥 국가에 애국합니다. 그게 세금이더라고요. 정부는 고민도 제가 하고 돈도 제가 내고 대출도 제가 받아서 이자도 다 제가 내면서 집을 샀는데 정부는 공동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을 계산을 저희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서울 지역은 웬만하면 거의 9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도 이제는 심심찮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부세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양도소득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일단은 명의를 해서 이제 매수를 하면 일단은 그 적용하는 세율 구간이 조금 낮아지게 되기가 쉽죠 약간은 세금이 좀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하루종일 머리 파마하고 이런 엉뚱지다느라고 바빴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와있는 간단한 이런 세금을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도 늦은 밤인데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